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여진입니다 저는 오늘 새일꾼이라는 전시를 가지고 왔어요 보고 왔어요 장소는 일민미술관 이고요 그 예전 동아일보사 건물 구동아일보사 건물이고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장소입니다 어, 이 전시는 풀네임은 새일꾼 1948-2020 이고요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를 전시한 뜻깊은 전시예요 주체와 기획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전시를 가시면 그래서 선거 관련된 유물들을 한눈에 쫙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유물과 함께 작가 분들의 전시 작품들이 함께 전시가 되어 있어서 박물관과 미술관을 함께 보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입장하실 때 지금 코로나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 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재고요. 그리고 세미타이저로 손 소독을 하고 어 방명록을 작성한 다음에 티켓팅을 합니다. 티켓을 짜잔 티켓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파란색이 티켓이고요. 가운데에 있는 하얀색은 어 투표용지예요. 이게 주, 주별로 어떤 투표를 한대요. 그래서 이건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건을 리플릿 인데요. 리플릿 종류가 이렇게나 많아요. 종류는 되게 다양한데요. 내용은 같다고 설명을 들었고요 표지가 다양해서 저는 어느 걸 가지고 올까 하다가 짜자잔 주민등록 지참하여 너도나도 투표화자를 가지고 왔어요. 1미 어, 미술관은 6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4층을 제외한 1, 2, 3 5, 6층에서, 6층에서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5층과 6층은 체험존이라서요. 어, 그쪽 갔었을 때는 어린이들이 좀 많았고요. 부모님과 함께 어, 전시를 보러 온 어린이들이 많았고, 어, 크로마키 스튜디오도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어린이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으로 신문에다가 합성을 해서 어린이들만의 신문을 만들어주는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있었어요. 그거 이외에도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보면 좋을만한 내용들이 많았으니까 뭔가 체험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가족 단위로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작품들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작품은 천정우 작가님의 리스너스 최어입니다 전시하는 공간에 동그랗게 의자들이 놔져 있고요. 조명이 이렇게 의자들을 강조하고 있었고 각 의자 위에 헤드셋과 MP3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MP3에 있는 내용을 듣는 건데요. 약 3분 가량의 사람들의 내레이션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어 어떤 각자 개인들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 있으면 그거를 녹음을 해서 작가님한테 보내면 그걸 이제 작가분이 작품에 사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제 듣고 가는 내용이 달라요 음, 의자에 앉기 전에는 손 소독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서는 한 군데만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들으려면 은 전시장을 나왔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된다고 그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한테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 제가 들었던 건 어떤 대학원 졸업 6년 만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에 갓 들어온 신입 사원분이 하는 뭐 내용이었는데요 프로젝트가 이제 끝나가는 도중인데 어, 많이 힘들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커피점에 잠깐 들려서 이 녹음을 하고 있다 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인연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 사회 초년생이라는 말도 약간 와닿기도 했고 저는 이제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지금 대학원을 들어와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 그분은 이제 대학원을 6년 다녔다가 졸업하셨다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아마 박사학위를 수료를 하고 아마 사회생활을 하셨겠죠 그래서 아 이렇게도 사람 인연이란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인명이라서 하지만 그분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라는 작품이에요 아 어떤 거냐면 투표를 이제 해보는 건데 1대 선거부터 19대 선거까지 가상으로 우리가 투표를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태블릿 PC 같은 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제가 막 투표를 해요. 19번을 하면은, 그것에 대한 결과표를 뽑아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길게 뽑아줘요. 그래서, 어, 이거 좀 재미있었는데요. 재미있었는데 중간에 좀 열받는 것도 있었어요. 뭐였냐면, 19번 투표를 하니까 계속 클릭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1대 대통령 후보가 누가 나왔나, 뭐 12대 대통령 후보가 누가 나왔나는 우리는 알수 없어요. 거기 뜨지 않아요. 단지 두 가지 기호를 주고요. 그 안에서 공, 공약만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만으로 어떤 후보를 뽑을까를 판단을 해야 돼요. 색깔로 나뉘어 있어요. 파란색과 어,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막 뽑다 보니까 뭐 여러 사람이 막 뽑혔어요. 누군지 몰라요. 결과 보면 누군 어느 대통령인가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까 말씀다, 말씀드렸다시피 열받았던 건 뭐냐면 열심히 투표를 하는데 자꾸 투표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뭐냐면 쿠테타가 일어났대요. 투표 안 된대요. 뭐또한 번은 장충당 공원? 장충 체육관? 거기서 투표를 한대요. 투표 못 한대요. 그래갖고 자기 맘대로 막 대통령 이렇게 당선이 막 돼요. 예, 네, 우리 투표 역사를 보면은 있었죠. 군부정권 들어선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간접선거 실시하면서 직접선거가 아니라서 그 투표단원들만 투표를 할수 있었다. 이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 투표형지 보면은 끝에쯤에 설명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1, 4, 8, 9, 10, 11, 12대 대통령은 국회 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통령 선거 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되었다. 간접선거였기 때문에 일반,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은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체험이긴 했지만, 아, 직접선거가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작품은 아니고 전시물이었는데요. 뭐였냐면, 못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전시물이었어요. 이게 신익키 선생님이 그, 후보로 나오셨을 었때그 유세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거 포스터였는데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읽어드릴게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대 갈아봤자 더못 산다. 이두 포스터가 같이 전시가 돼 있어요. 설명을 읽어드리면 브루쇼의 그 리플릿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선거 벽, 벽보는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을 알리기 위해 제작하는 포스터로 당대의 민심을 반영하는 구호와 정책을 보여준다. 1956년 정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선거 벽보에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대한민국 선거사의 길이 남을 구호가 등장한다. 이것은 선거 구호의 시초로 이승만의 장기 집권과 한국전쟁 이후 경제적 정신적으로 비참했던 국민들의 삶에 깊이 공감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에 자유당은 갈아 봤자 더못 산다 라는 구호로 맞섰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예전에 뭐 역사 교과서나 어디서 한번 봤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전시에서 보니까 이게 더 임팩트가 강했어요. 못 살겠다. 갈아 보자. 그리고 이제 신익희 선생님이 사진이 나와 있어서 좀더 눈이 갔던 이유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교가 신익희 선생님이 이제 그 창립하신 학교예요. 그래서 일대 그 총장님이 신익희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적으로 좀더 반가웠어요. 저희 제 학교 본부관 앞에 가면 또 신익희 선생님 이렇게 동상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시물이 좀더 기억에 남아요. 구호도 구호였지만. 네. 네 번째는요. 동물들이 어떻게 참여하는가라는 전시물입니다. 이 동물들이 모두 투표를 하고 있어요. 곰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심지어 바퀴벌레도 있어요. 이 동물들 크기가 다 달라요. 약간 실제 크기랑 약간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모형을. 근데 그 크기에 맞춰서 투표하러 그 투표소 쬐끄만 거가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모두 모든 동물이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고 투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곰만 보여요. 엄청 커가지고 아, 곰이 투표하고 있네? 근데 옆에 보니까, 어머, 돼지도 투표하네? 근데 그 옆에, 어, 닭도 있어! 그런데, 맨저 끝에, 오, 어, 안 보였던, 다른 동물들에 가려졌던 바퀴벌레까지 투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작품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동물들도 이렇게 열심히 투표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투표를 하라는 의미일까? 라고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전시물은요, 보 o 스 e Don't Cry라는 전시물이었는데요. 어, 이게 조금 생각을 많이하게 하는 작품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그 한쪽에 칸막이처럼 쳐져 있어요 커튼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의 방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방을 내가 몰래 보는 느낌, 잠깐 방문한 느낌을 좀 받았는데 침대 위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사람의 형상이 앉아 있고 그 맞은편에 어떤 레이스나 무슨 가발 같은 게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어떤 조형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을 살펴보면 그방 주인은 여자예요. 책상 위에 보면은 그 진통제, 생리통용 진통제가 놔져 있고, 임신 테스트기도 놔져 있고 하거든요. 집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옷이나 신발 같은 게 굉장히 유니섹슈얼 해요. 그러니까 남성성이 강한 그런 옷들이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리고 벽에는 여자 사람들인데 옷을 입고 있거나 스타일 같은 거는 남성성을 강조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그런 사진들도 좀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 전시물 같은 경우는 립스틱 한, 립스틱 같은 걸로 쓴것 같이 생겼는데, 엄마가 중학교 때너 입었던 옷 보낸다라는 그런 글귀가 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여자에게 여성성을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작품이었어요. 내 신체가 여자고 내 신체가 남자고 인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거잖아요. 어쨌거나 다른 다르긴 한데 이제 내가 여성성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남성성을 가지고 사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거는 생물학적인 여자, 생물학적인 남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강한 것들 뭐 힘이 강하거나 아니면 강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남성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약간 섬세하고 곡선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여성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해 봤었을 때내 신체는 여자이지만 나는 직선적인 거, 강한 그런 뭐옷 스타일을 좋아해. 그, 그거를 이제 사회에서는 남성성이라고 불러. 남성성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여자니까 여성성인 옷을 입어야지. 뭐 이런 거를 강요한다는 그런 의미를 던져주려는 작품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생각을 했어요. 전 시장 한켠에 커튼이 쳐져 있어서 공간을 분리를 하긴 했고 전부 전시물들이긴 했지만 아 이게 어떤 사람의 방을 약간 보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온 느낌이기도 좀 했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도 무겁고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많은 전시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물들 전시하는 사이에 벽에 이제 붙어 있었던 글귀 중에 하나가 되게 눈에 들어왔던 게 선거를 하는데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원들한테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여 가지고 다 재워버리고 투표용지를 가져갔다가 태워버리는 사건이 있었다고 그것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라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정착한 게 진짜 아주 오래되지 않은 거구나. 갈 길이 뭔가? 라는 생각도 좀 하긴 했고요. 어. 마지막으로 나올 때 투표를 하고 왔는데요. 그 이달의 투표, 금주의 투표. 이게 전시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투표를 하는데요. 그 주제가 매주마다 바뀐데요 이번 주 주제는 뭐였었냐면 돌봄은 남성보다 여성이 할때 자연스럽다. 이게 주제였습니다. 전 예스 뭐 이렇게 예 아니요 두개 중에 이제 하나 선택하는 거였는데 저는 아니오를 선택했어요. 이게 돌봄을 하는 거는 돌봄을 더 하기 적합한 사람이 하는 거겠죠? 그게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예전 고대 중세 막 이럴 때는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밥이 일단 엄마한테 밖에 없으니까 뭐 엄마가 하는 게좀 당연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은 굳이 엄마가 없어도 애는 애 밥은 먹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자 남자 모두 지금은 직장을 일을 하는 추세잖아요 그렇다면 둘 중에서 더 직장일이 잘 맞고 잘하고 그 다음에 더 소득이 높은 사람 쪽이 직장일을 하고 아닌 사람이 아이를 돌봄을 하거나 둘다 돌봄을 하고 돌봄을 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 거지 이게 꼭 남자 여자를 따질 만한 일인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자연스럽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라는 걸좀더 생각을 해보긴 해야겠지만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뭐. 남자가 돌보는 게 자연스럽다 여자가 돌보는 게 자연스럽다 이거를 따지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는 다 같이 키우는 거고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있어야 된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선거철 때마다 그런 말 많이 나오죠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저는 꼭 누굴 뽑든 어쨌거나 투표는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음. 그니까 투표를 안 하게 되면 우리나라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어,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투표를 한 일부만 그 결과물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표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뭐 우리나라 100명이 있는데 투표를 뭐 50명 밖에 안 했어요. 그럼 이 50명 중에서 30명만 누군가를 몰아줘서 뽑으면 그 30명 받은 사람이 투표에서 이기게 되니까요. 제가 뭐 정치학자는 아닌지라, 그렇게 뭐. 아무튼 투표는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투표 해놓고 이제 못하면 못한다고 이제 욕해야죠. 어. 그 투표 관련해서 유명한 그 플라톤의 명언이 있잖아요. 근데 원서에서는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 뭐.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나보다 못한 자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내용 있잖아요 유명한 근데 그게 원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약간 책을 지금 찾아와 봤어요 이거는 지금 플라톤의 국가고 아름다운 날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이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얇고 가벼워서 일단 얘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책은 그 그 스테파노스 페이지 표시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파노스 페이지는 뭐냐면 이 플라톤이 플라톤의 저작을 일률적으로 어떤 페이지 수를 먹여 놓은 거예요.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이 먹여 놓은 거라고 저는 내 네, 교수님한테 비틀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스테파노스 페이지만 있으면 어떤 책, 어떤 판본의 플라톤의 책이라도 다 똑같이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 국가 번역해둔 많은 책들을 이렇게 두꺼워 진짜 두꺼운데 그 책들은 전부 스테파노스 페이지가 표시가 따로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안돼 있어가지고 좀 찾기가 힘들었는데 아무튼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자면 네그 관련된 내용은 1권에 있고요. 어, 읽어볼게요. 훌륭한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 때문에 관직에 나서지 않는 것은 그래서 라네. 이런 까닭에 그들은 관직에 세우려면 어떤 강제나 벌이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그러한 벌 가운데 가장 큰 벌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일 테고 네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정치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뭔가 잘 알고 있고, 어, 정치를 잘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똑똑하지, 똑똑한 사람이 만약에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 똑똑한 사람보다 정치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할 거고, 그 정치하는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인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약간 정치하면, 아, 돈 많이 버나? 그래서 저렇게 막 국회의원 하려 그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잖아요. 근데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 내용이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다큐멘터리인지 예능 프로그래머에서인지 한번 본 거랑 되게 연결이 되는 게요. 어떤 예능이었냐면, 이제, 그, 이렇게 현대화, 근대화가 되지 않고, 되지 않고, 약간 그 전통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아프리카라지 뭐 이런 쪽들이요 밀림 쪽에 네, 그런 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에 우리나라 사람이 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 이제 이장님이죠. 마을 이장님한테 저희 좀잘 봐주세요 하면서 뭔가 이렇게 선물을 다 드렸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 사람들은 아 이게 이장님이니까 이장님한테 다 드려야지 그리고 이렇게 막 드렸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자신이 줬던 물건들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눠서 가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설명하시기를 우리나라랑 개념이 좀 다르더라, 거기는. 거기는 이장이라는 게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선출직이고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기 위한 약간 봉사직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장을 하기 싫어한대요. 권위적인 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받은 선물도 다 같이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 나누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그런 국가의 모습이 이런 걸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이거 처음에 이게 국가니까, 그리고 뭐 통치자 얘기하고 수호자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아, 이거 뭐 정치학 얘기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저희 교수님들께서 이게 정치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각자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 말하는 책이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안에 막 통치자 나오고 막 수호자 나오고 막뭐뭐 뭐 국가를 잘 다스리려면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재화공은 뭘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책을 잘 읽어보면 개인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개인을 설명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판을 좀 키워서 국가를, 예시를 들어보자, 라는 게 되어 있대요. 아, 결국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국가 전체, 우리나라를 뭐, 위해서 뭐,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한 사람이 개인으로서, 내가 나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가 적혀 있는 책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또 찾아봤어요. 이게 뭐, 어디 그런게 나오나, 진짜인가. 아, 이제 의심병이 도준 거죠. 아, 제자가 아주 못됐어요. <웃음> 그래서 찾아봤는데, 네, 그건 국가 2권에 나오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올바름에는 한 사람의 것도 있지만 나라 전체의 것도 있다고 할수 있겠지. 나라와 관련된 올바름은 한결 큰 규모이며 이에 따라 알아내기가 더 쉽지 않겠나. 그러니 나라와 관련된 올바름이 어떤 것인지 먼저 탐구하도록 하세. 그런 뒤 개개인의 올바름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내가 사는 방법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게 좁으니까, 조그마니까 이게 예시가 잘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국가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걸로 예시를 들어보자. 결론은 이 안에서 나오는 통치자, 수호자, 뭐 구두공, 군인, 전부 다 그냥 한 사람 개인에 대한 얘기예요. 이 책을 읽으시는 각자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뭐 통치자가 따로 있고 수호자가 따로 있고 구두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다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일민미술관에서 있는 이 세일꾼 전시는 요 무료예요. 무료 입장이니까 어, 부담없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갔을 때저 11시쯤 갔었는데 12시에 도슨트를 한대요 그러니까 설명역시 필요하신 분들은 시간 맞춰서 가셔가지고 도슨트를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다 보기에는 전시물이 진짜 굉장히 많아요 선거 포스터도 많고 사진 같은 것도 많고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도슨트를 들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안 들었어요 이새 일꾼은 2020년 3월 24일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6월 21일까지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어, 방문하실 분들 계시면 6월 21일 이전에 방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색창에 어, 일민 미술관을 검색하시거나 새 일꾼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어, 제 후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후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